네 안녕하세요. 번프레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우리가 이제 그 모이킹을 수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고객사하고 협의할 부분들 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이제 모이킹을 수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수행 계획서를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저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수행 계획서 안에는 저희들이 이제 수행 대상을 그 다음에 어떤 인원들, 누가 투입될 것인지, 그 다음에 수행할 날짜들, 그 다음에 수행할 뭐 URL들, 방법론들, 뭐 이런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 모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수행 계획서를 작성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러한 모의킹을 투입을 하는데, 이제 일을, 예,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식으로 몇월 며칠 날 이렇게 수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것이고, 증적 자료를 남기는 것입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계약서 계약과 조금 관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요거를 그냥 아무거나 작성을 해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요 수행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고객들하고 이제 협의를 미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팅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행계획서 잘못한 거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 전달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대상 문제가 있어요. 대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상을, 만약 우리가 test.com 이라고 이렇게 선정, 그, 어, 썼다고 하죠. 이렇게 썼는데, 어, 고객사 입장에서는 앞에 모든 서브 URL 이라고, 서브 도메인 URL 을 포함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모에킹하는 수행자 입장에서는 메인 도메인만 수행한다고 그렇게 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투입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이거 중간에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영업 쪽, 영업 쪽 부서하고 이제 고객들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보이킹에 들어가는 이제 프로젝트 리더나 프로젝트 PM이 들어가서 확실하게 이런 대상들, 그 다음에 이제 수행 날짜들, 그 날짜에 투입되는 인원들이 이런 식으로 투입된 건데 적합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 뭐 미팅을 해야 합니다. 요게 이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면은 나중에 프로젝트가 다 완료가 되는 그 날짜에 또 닥쳐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고객들하고 이제 협의를 이런 식으로 수행계획서 안에서 협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두 번째로 부가적으로 그러면 이 협의하는 미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과정들을 다시 또 고객들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안에 어떤 수행계획서나 그런 데 써져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 써져 있지는 않고 별도로 이제 조금 중요하게 봐야 할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킹을 수행하고 난 뒤에 어, 일일보고를 요청하는 고객사들이 있어요. 항상 일일보고를 요청을 해서 그날그날 어, 저희들이 취약점이 나오면 은 바로바로 패치를 하는 그런 고객사들도 있습니다. 어, 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은모에킹 입장에서 굉장히 빡세죠. 예, 왜 그러냐면 내가 수, 그, 그 시간 안에 어떤 한계의 취약점을 찾았는데 이 한계의 취약점을 일부에 썼는데 다음날 패치가 돼버리면은 이거를 연계해서 어떤 공격들을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게 막혀버리니까 다음날에 막히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모이킹 모이커 입장에서는 그냥 이게 발견했어도 다음날 연기하는 것들은 일부러 보고를 안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뭐 운영상의 미그 미기 때문에 어 그런 식으로 암튼 우리가 일일 보고 일일 보고 예, 일일 보고를 작성을 만약 요청을 하면은 매일 일일 보고를 작성을 해줘가지고 이제 매일 끝나기 업무 끝나기 전에 작성을 하고 이제 고객과 검토를 받고 이제 업무를 종료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보고를 작성하던 주간보고를 작성하던 일주일마다 보고를 작성하던 하루마다 작성을 하던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핫픽스 부분들은 분명히 포함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왜그냐면 이 핫픽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모이킹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 공기, 그 공격자 입장에서도 우연치 않게 모이코커들하고 똑같은 공격기법을 통해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모이킹이 모이 모이킹이라는 것은 먼저 이제 범죄자보다 먼저 고객사의 취약점을 찾아내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핫픽스로 우리가 정말로 이거 취약점은 바로 그냥 더도 어느 시기던 침해 사고가 발생할 수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시나리오 연기가 우선 고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은 패치를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뭐 장점은 또 이런 핫픽스들이 계속 매일매일 나오다 보면은 고객사 입장에서도 좋죠. 네, 이거를 우리한테 용역을 해서 모예킹을 수행한 그런 보람들이 높, 높드는 거죠. 나중에 이제 신뢰가 생기고 또 다음 프로젝트 때또 가치를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발생하게 을 되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핫픽스를 포함을 해서 이런 일보고나 저안보고 작성 여부들을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하고 만약 뭐 이게 굳이 일를 보고 작성하도 된다, 뭐 간편하게 작성을 해도 된다, 아니면 혹은 그냥 나중에 그냥 한 번에 다 몰아서 보고 하세요. 이거는 고객과 이제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스크립트를 삽입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웹 모이킹을 하던 어떤 것을 하던 스크립트 서버에 스크립트 삽입할, 삽입해야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이 삽입을 할 때, 어, 오해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그 고객 쪽에서 보안 담당자는 어차피 모이킹을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서로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기타 이제 다른 어 운영하고 있는 다른 팀들 혹은 이제 정말로 타 부서 완전히 그 IT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타 부서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뭐 콜센터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어 그런 분들은 이제 사이트를 계속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방문을 할때 문제가 조금 발생하거나 아니면 이거는 어, 분명히 뭔가 질문을 한것 같기도 한데 이게 뭐지라고 해가지고 업무에 굉장히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다 문의가 오죠. 지금 현재 IT 쪽으로 문의가 오는 것이고요. 그 IT 쪽에 문의가 오면 또 보안 담당자들한테 또 문의를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오해나 아니면 혼란을 어, 막기 위해서 이런 스크립트를 할때 어떻게 문구를 협의를 할 것인지 어, 어떤 모의킹 컨설턴트가 수행하는 것처럼 문구를 수비를 해서, 그, 삽입을 해서, 문구를 같이 집어넣어서, 그, 항상 이런 질문들은 모의킹 컨설턴트하게 하도록 만들던지, 아니면 담당자들한테, 보안 담당자들한테, 어, 문의를 하게 만들던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운영의 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주의점 같은 경우, 우리가 스크립트가 삽입됐을 때 어떤 주의점들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서 해서 고객들하고 확실하게 어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도록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빨리 에, 이거 조치를 할수 있도록 어, 같이 협의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스캔 도구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한번 제가 동영상으로 한번 공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들이 자동 스캔 도구들을 수행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모에킹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 수동으로 진단하는 그런 샘플링 진단도 있겠지만은 전수 진단 등 입장에서는 자동 스캔 도구들을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 스캔 도구만으로도 판단해야 하는 그런 항목들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동 스캔 도구에 대해서 어떤 프로파일을 어, 제대로 이게 정책이죠? 이런 정책들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그 다음에 주의할 점들을 어, 그냥 무시하고 이거를 수행을 하게 되면은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사 그러한 그런 정책들을 어, 세워 가지고 한다라도 어떤 문제점들, 어떤 네트워크의 어떤 영향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그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보안담당자 입장에서도 항상 이스캔도구를할 때도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제 어디 시간대 뭐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이제 업무 시간에 돌리라고 해요왜그러냐면 업무 시간대 대응하기가 쉬우니까. 만약 야간에 돌렸는데 야간에 대응하지 못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또 야간에도 나와서 작업을 해야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어떤 은행권이나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아그 정말로 업무 시간 내에는 오히려 이런 네트워크 영향 조금이나마 미치면 안되기 때문에 이제 야간에 또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리얼 서버에는 어, 돌리기 힘드니까 이제 어떤 스테이지나 아니면 정말 개발 서버 쪽에서 우리가 한번 돌리면 어떻겠냐 라는 그런 협의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것은 확실하게 이러한 것들에 돌린 거에 대해서 주의점을 알려줘야 돼요 고객들이 이런 것들을 다 모르잖아요 사실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보안 담당자로 하더라도 경험하지 못하면은 모르거든요 예 당연히 그냥 뭐 컨설턴트가 뭐 좋으니까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점을 확실하게 전달을 하고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발생하고 이런 상황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해서 어, 확실하게 협의를 어, 진행을 해야 합니다. 기타 이외에도 협의할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도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나 어떤 변수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지만은 제가 현재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부분들은 딱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것이 게 우리가 모이킹을 수행하는 것만의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고객들과 미리 어떤 협의들이 있었는가 이것들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까지 잘 마무리 되기 위한 하나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